안녕하세요. 매주스뷰아키한디터김지혜입니다 오늘은 태연 커버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트 진행하러 가볼까요? 소우님, 윈님유님 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수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연 커버 레아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태연님이 3월달에 신곡을 바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노래 신곡을 못 냈었죠. 그래서 티저만 나왔더라고요. 해피라는 노래. 그래서 티저 영상을 보고 한번 아트를 만들어 봤고요. 티저, 티저 보니까 노래 제목이 해피더라고요. 그래서 해피에 맞춰서 일단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기존의 태연 네일아트들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탱구 네일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타미나 네일샵에서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게 많이들 하, 많이 하더라고요 탱구 네일은 그냥 라인으로 열 손가락 다 라인 한 줄씩만 꼽거나 아니면 그냥 별 스톤만 한 손에 하나씩 해서 열 손가락 다 받거나 그나마 뭐 화려한 거라고 하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렇게도 가지고 와봤어요 스쌤 기영이 내일은요 기영이 안 하려고 지금 이거 해왔잖아요, 알린이 하나라도 만들어 왔어요 다섯 손가락은 진짜 주말에 너무 바빠서 못했지만 그냥 한 개라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알린이 <웃음> 제가 기영이 손톱은 죽어도 하기 싫어가지고 알린이 해왔어요 아, 라방! <웃음> 아니, 라방은. <웃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터브 <웃음> 넬리, 안녕하세요. 라방은 좀 봐주자. 라방. <웃음> 자, 이렇게 태양 해봤습니다. 태양, 혹시 쇼피 티저 보신 분 계신가요? 죠. 티저도 해피 노래 아직 본들은 저도 노래를 안 들어봤고 티저만 봤는데 티저가 되게 막 파스텔 톤으로 봄봄해요. 티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해피 뮤비 찍을 때 티저 영상 보면 태안이 스팽글로 해서 네일 아트가 되어 있거든요. 스팽글 이 동그라미로 네 다섯 개인가 해가지고 꽃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제가 하트 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스팽글로 해서 꽃을 해서 딱 깔끔하게 끝내놨더라고요. 열 손가락 다꽃한한 한 송이만. 근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음, 예쁠까 과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안이니까 예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그냥 스팽글로는 이런식으로 몰드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로 가자 워터볼로 갑시다 우리의 주제는 워터볼 오늘의 주제 워터볼 어때요? 귀엽게 일단 워터볼로 가는 걸로 갑시다 <웃음> 태연은 항상 깔끔하고 진짜 뭐 클리어 바탕에 스와를 얹거나 아니면 클리어 바탕에 라인을 얹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면서 되게 예쁜 거. 아따, 아따는 그냥 태구 내일 하시면 돼요. 태연의 커버 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태연 내일 검색하셔서 태연 내일 해주시면 되세요. 아니 모터볼로 하시던지 그러면 될게요. 워터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어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인스타에서. 오늘 제품 베시 거 사용하고, 컬러는 베시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컬러 베시 거다 사용하고 있고요. 베이스제, 탑젤도 베시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들, 이거 저번주에 얘가 상세페이지 아예 안 올라갔더라고요. 이 커다란 아이가.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올려놓고 왔어요. 그래서 10% 할인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작은 거랑 큰 거랑 가격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형아님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워터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만들기 쉽게끔 몰드가 나왔어요 이거 갖고 계신가요? 몰드? 이거 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이랑 같이 달려있는데 여기에 조금 반만큼만 클리어젤이나 이렇게 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끼워준 채로 큐어링 하고 나면 이렇게 빵꾸 뚫린 채 워터볼이 만들어진다는 거 짱 좋죠 그럼.. 그러, 뷨리쌤 그러면 뷨리쌤 손에는 베이스 젤 뭐예요? 제 손에 베이스 젤이요? 저제 손에 베이스 젤? 내 손에 베이스 젤뭘 발랐을까? 제 손에 베이스 젤? 제 손에 베이스 젤 거머리 거머리 베이스 젤 발랐고요 클리어 젤 올렸죠? 클리어 젤은 켄지코 클리어 젤 올렸어요 이번에 음, 뒤쪽에는 그냥 캔지코 클리어제 이번에 올 올려가 있는 거예요 거머리 베이스 젤저 진짜 그래도 기이아트 하기 싫다고 월요일에는 자다가 월요일에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뭐좀 하다가 자야지 하고 잤는데 큰일났다. 알린이 해야돼 이러면서 뭐 손에 일단 속고프라도 하고 자자 해서 갑자기 바로 자기 전에 속고프하고 어제는 갑자기 이거 한 손가락 알린이라도 만들고 그래서 저 열심히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나지선님이랑 약속 지켜야돼 기영이 하기 싫단 말이야 이러면서. 일단 안쪽에 깨끗이 닦았고요 아 작은걸로 우리 뷰리쌤 엄지 무엇이라고 인스타에서도 귀엽죠큰걸로 할까? 음 요걸로 할게요 안에 아, 네, 클리어제 담아주셔도 되고요 저는 올인원 탑젤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할게요 올인원 탑젤 루벤스는 어, 죄송해요 이거 사용제품에 물르고 안나왔어요 한 반정도만 담아줄게요 튀어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눌렀을 때그 다음에 지그시 눌러줄게요 뚜껑 닫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큐어링 들어갈게요 인스타에서 얼마 정도 넣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 반? 음. 반 정도만 넘치면 어떡해요? 아 넘쳐도 그냥 그 막니퍼로 자르거나 갈면 돼가지고 괜찮아요 얇게 되기 때문에 넘쳐도 지금 저도 넘쳤거든요? 살짝? 인스타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넘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두껍게 넘쳐지지 않아요 나도 그만 뭔지 알아 유튜브 화면이 좋은데 인스타가 그냥 편한 느낌 저도 알죠 알죠 뭔가 인스타가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해줘 유튜브는 뭔가 음 신기술처럼 뭔가 그렇게 해야 되나? <웃음> 음 뭔가 복잡해 보인다 해야 하나 넘쳤던 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되게 얇게 떨어지죠 그냥? 유튜브 처음부터 볼수 있나요?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유튜브에는 저희 브리아켓은 풀버전과 하이라이트가 함께 올라가니까 어,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죠왜 안에가 쪼글쪼글 쪼글 이렇게 됐죠? 넓은 다시 할게요 <웃음> 끝에 쪽에 너무 얇게 됐어요 제가 너무 꾹 눌렀나봐요 다시 한번 해보자 엔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본거다 우리만 아는 비밀인거죠? 응왜 <웃음> 음. <웃음> 엔지인지 말해드릴까요? 너무 세게 눌렀어 실패함으로써 이름 안된다라는 걸 <웃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무 뚜껑을 꾹 눌러버렸어요 너무 꾹 눌러가지고 여기가 너무 얇아졌어요 여기가 너무 얇아져 버렸어요 딴 데는 완벽하게 됐는데 여기가 너무 얇아져서 푹 꺼져 버렸어요 <웃음> 너무 얇아버렸어 져 종이 짱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운건줄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얇은 거였어 우산이 다들 비밀 지켜주실 거니까 요렇게 바로 나왔죠. 돔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거는 망리퍼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맞게끔 선이 있거든요. 요즘 워터볼 만들기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돔도 나와요. 쌍편이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음. 몰드가 있으니까 금방 할수 있겠네요 음. 오케이 할게요 아, 그꾹 누르는 게 너무 세게 꾹 눌러서 넣,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꾹 누르게 되면 여기, 여기 꼭지? 모서리 부분 쪽이 얇게 돼가지고 누르는 부분 쪽이. 너무 힘주면서 꾹 들어가지 말라고요. 저, 저 이쪽에 끝부분에 빵고 뚫린 부분. 여기만 살짝 채워줄게요, 스페보러쉬로 클리어 젤로 채워주시면 되세요. 동그란 뚜껑이 애들 레고 같다고. 그래서 <웃음> 오 <웃음> <웃음> 텐션이 더러우셨다. 아니에요. <웃음> 사실 좀 더울 것 같아. 저거 한겹더 빠르면 안 돼요? 저기만 한겹더 빠르면 안 돼요? 여기만? 여기만? 아 여기에만? 어차피 근데 여기에만 한겹더 빠르기에는 안쪽도 비닐처럼 얇은 걸요? 그 진짜 비닐 같은데요? 그 너무 웅군줄알았는데 비닐처럼 얇아요. 그냥 요렇게 했고 밑부분 만들게요 밑에 막대기.. 부, 아니 밑에 받침부분 받침부분 클리어젤로 밑에 박스 테이프 있으면 박스 테이프 아니 박스 테이프 있으면 박스 테이프에다가 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투명 팔레트 있으시면 투명 팔레트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퓨어링하고 나면 똑 떨어지게끔 바로 넌탑하면 논탑 넌탑은 떼기 힘들걸요 인스타에서 엄지가 너무 귀여워요 엄지한 거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 <웃음> 어, 엄지한 음, 거는, 거는 그 어차피 그 픽사 디즈니여가지고 방송에서 못하고 언지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있어요 똑같지는 못하고 스마일로 하려고요 스마일로 하는 방법을 하면 디즈니는 다할수 있지 않을까? 라쏘든 뭐든 브리쌤 네, 또 라쏘 좋아하시잖아요 네저 라쏘 엄청 좋아하죠 자, 요렇게 밑에 받침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큐어 들어갈게요. 그 사이에 여기에 우린 스마일 할 건데 스마일 노랭이를 합시다. 아, 그리고 이거 연두색은 요걸로 했어요. 모스티브 젤리의 연두 근데 스마일 할 거니까 스마일은 모스티브 젤리의 노랭이로 하겠습니다 필샘 픽사로 아타 가능해요? 어? 안될걸? <웃음> 픽사.. 픽사로 하려고요? 뭐 하려고? 워터볼? 워터볼이면 해요! 워터볼은 가능하죠? 아따 하실.. 아따.. 아따.. 아따.. 하실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따몇이얘기하는거요 <웃음> <웃음> 아따 음, 워터볼 해요 워터볼을 그러면 픽사로 워터볼 해주세요 아 설마 캐릭터 그린다는 건 아니죠? 나는 캐릭터를 그리지 않았는데 아따 해준다는 건 집사님이 아따 해준다는 거잖아 음. 나는 지금 오터벌 만들고 있으니까 오터벌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터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태연 네일아트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따 자 일단 안쪽에 먼저 발라줄게요 집사님이 만든 픽사아트도 궁금해요 응 음. 그 다음에 넌탑 발라줄게요. 여기에는 배씨의 탑젤입니다. 근데 밑판 만들 때 너무 두껍게 하면 주사기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끈 쪽에 넌타 발라줄게요. 이제 여름 바 가고 하면 또 오토볼 할것 같은데? 한 번씩? 여름에 오토볼하고 놀러가면 바다가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응. 바닷물에 비친 거딱 오토볼 그래도 한 번씩은 다들 하시니까 이뭐 만들어 놓으면 붙이면 뚝딱이고 돈 되는 거니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한번 만들 때 주구장창 만들어 놓으면 돼요. <웃음> 뷰러? 돼지? 어, 돼지 가능하겠다. 주사기는 어디서 보면, 아, 그 주사기 질문 들어올 줄 알았어. 주사기는 의료기구에 속해가지고 여러분들 약국에서는 구매하기 힘들거예요 의료기구 파는.. 기.. 의료기기? 의료기구 파는데 가셔야 되거든요? 음.. 음 의료기기들 파는데? 의료기구들 파는데? 혹시 남대문시장 올일 있으면 저기 남대문 지하상가 가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나요 혹시?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바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에 채워 넣어볼게요 안쪽에 뭐 바르신 건가요? 안쪽에 탑 발랐어요 아니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젤리 젤노랑 죄송한데 파일 좀 주세요 오드파일 오드파일? 컴퓨터 볼게 아, 있어요 만들때... 다이소에 주사기 응. 안 팔아요 그러니까 주사기를 뭐 써야 되냐 하면 진짜 의료기구 주사기 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진짜? 오어디갔어 방금 이거? 뺐잖아요. 아니면, 아니면 병원에 가,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거 쓰고 남은 거 주사기 있잖아요. 그건 더안 돼요. 어, 더안 되나? <웃음> 네. 차라리 약국에 가서, 그래. <웃음> 어, 약국에 가서 사는데 의심을 되게 한단 말이에요. <웃음> 아, 근데 약국에서 요즘 안 팔아요. 그래요? 응, 약국에서 요즘 안 팔아요. 예전에는 팔았는데, 요즘엔 안팔던데요? 저도 이거 이거 살때 약국 갔는데 약국에서 그랬어요 요즘 에 안팔고 이거 의료기구 가야 된다고 의료기기 가려면 여기 지하상가 남대문 지하상가 내려가면 의료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요 이랬어 음 <웃음> 제가 마주쳐서... <마주쳤어. 웃음> 그러면 안 될걸요 근데? 병원에서? 올드 만들 때 레진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네 레진으로 만들어도 되죠? 근데 레진으로 하려면 좀 오래 구워야 될걸요? 그게 논탑 그니까 미경화가안 남으려면 되게 오래 남아야 되니까 이거 살짝만 갈아줄게요 인스타에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약국에서 사셨대요 아 진짜? 요즘 음. 약국에서 되구나 하는 데가 있고 안 파는 데가 있나 봐요. 음. 저희 집도 팔아가지고. 아 진짜? 음. 일단 그러면 일부 남대문시장은안 팔아요. 각자 <웃음> <웃음> 각자 집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음. 파는지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약국에서 팔면 엄청 의심하잖아요. 음. 알죠? 음. 그래서 그 어떻게 언제 쓸 거고 막 이런 거 얘기해주시면. 근데 <웃음> 어떻게 언제 어디다 쓰실 거예요? 내일 아침인데요? <웃음> <웃음> 워터볼 만들건데 워터이 뭐예요? <웃음> 음... 오일, 오일 그러니까 오일을... 오일집어넣으려고요 오일을 몸에다 집어넣으 아니요 손톱에다가... 손톱에다 오일을 집어넣는다고요? <웃음> 응. 안되면 이제 뷰아킹이 <웃음> 방송을 보여주시면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근데 구절제잘되 안에 이제 넣고 싶은 글리터들은 이제 제가 넣으세요 이제 별도 넣고 하트도 넣고 이제 이거는 전 파스텔 별 파스텔 하트 그다음에 이제 예쁜 글리터 총총이들 넣을게요 난사 난사 글리터 있고 이렇게 난사들 그래서 넣을게요. 화학약 파는 곳 가면 주석이 팔아요 음, 화학약품도 팔겠다 그니까 뷰약킹은 약간 좋은 점은 이거야 정보를 많이들 나눠줘 모르고 꺼내버렸네 배를 <웃음>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웃음> 배에서부터 나온 소리였어 보라색? 아니겠어. <웃음> 갑자기 보라색 넣어달라고? 보라색 예뻐 보여가지고. 응, 아니. 디님 보라색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보라색 응. 좋아해요. 장 감독님이 갑자기 보라색 넣어.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아니야 야광은 나중에 칠할래 붙이고 난 다음에 귀찮아졌어 자 여기다가 붙을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난탑 바를게요 다이소에도 주사기.. 아 주사기를 팔아요? 난 몰랐네 다이소에 파는 건는좀 뾰족한 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소에 그렇게 위험한 걸 판다고? <웃음> 다이소에는 주사기 왜 팔까? 약간 그건가? 병원놀이? 병원놀이에는 그 주사기 끝에 없어요 애기, 애기들은 큰일 났네 <웃음> 왜, 어릴 아니야. 때부터 약간 그런 거지? 어, 나, 나 오늘 그거 부르기로 했는데? 태연 노래? 저번에 사이코 불러서? 뭐 부르고 그랬지? 아까 인투덤도 불렀다고. 아, 인투디언노? 아! 왜 대동사도 부르는데? 아! 아, 우데 지금 민망해. 얼굴도 빨개진 민 빨리 빨리 저런거 안 봤죠 솔직히 얘기아봤어 인스타에서 지금 뷰루 쌤 비웃었어요 키키키 <웃음> 하고 난리나셨다고요 지금 아디 <웃음> 그래서 낯설방송이냐낯설방송이냐고어보셨어요왜 <웃음> 아무도.. 왜 거기만 불러요 근데? 내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후라이 아 <웃음> 영상 잘릴 수 있어 원곡이랑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재방 못 본다 어디서 <웃음> <오이소> 나오는 <웃음> 자신감이에요 어디서 <웃음> 나오자 이런 자신감이? 어~~ <웃음> 여러분들 이거 큐어 조금 오래 해줄게요 왜냐면 이거 관통되는거 관통? 관통되는거여가지고 넌탑이 관통되려면 조금 큐어가 좀 오래 돼야지 관통이 되더라고 왜냐면 얘가 층이 두꺼웠나봐 층이 두꺼워가지고 넌탑이 넌탑 기능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해본 결과 애가 좀 오래 구우면 미경화가 안남더라고요 음...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오일을 집어넣읍시다 여러분도 오일 넣을 때 노랑색 노랑색 보통 집에 보면 노랑색이나 주황색 오일이 많을거예요 흰색 오일을 찾아요 루벤스 오일이 흰색이요 뚜껑은 논탑으로만 만드신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뚜껑? 뚜껑? 뚜껑? 아그 돔? 어.. 네 근데 클리어 젤.. 그 만약에 클리어 젤로 돔을 만들었으면 그냥 겉에를 넌탑으로 칠해주면 돼요 그리고 넌탑으로 칠해주고 난 다음에 글리터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글리터들이 다 붙어가지고 오일을 집어넣어도 애들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글리터들이 안에서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얘도 이거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별들이 이렇게 보면 얘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안에 그 끈적이는 것들이 없어야 돼 이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분명 디즈니라서 이건 지금 잘리겠지만 진정한 엄지 부심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은 아쿠아 볼 만들기인가요? 네 몰드는 어떤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 네스케치의돔 몰드입니다 이걸로 하면 뚝딱 끝나요 안에 아, 네. 빵구 뚫린 돔 크기도 세가지 별로 있어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만들었죠? 이거 클리어 판때기 위에다가 음, 요거 요런 판때기 위에다가 그냥 귀모양으로 하고 난 다음에 큐어링 클리어 젤, 띡한 클리어 젤로 하고 난 다음에 큐어링 시키고, 막 떼어내고 했죠? 예,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젤리젤잠 썼어요 응, 음, 그쵸 혹시 어제 본사랑 스토리 오일 대신에 물도 되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 물도 되긴 된다고 하더라고요 끼었어요 고무가. 나 어떻게 이거 못 써? 우리 이거 해 써? 이거 고무 게임이 어떻게 해요? 저. 저. 쳐 봐요. 여러분 저 사고 쳤어요. 아까. <웃음> 방금... 어다 됐다 됐다. <웃음>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웃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인트디 안나, 인트디 안나. 오일은 되게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되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와요. 자 요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이렇게 탕탕 치는 이유는 위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죠 나 살짝 유식했지? 괜찮았어요 아아 이제 약간 주문해오시는 것 같나봐요 <웃음> 아 근데 왜 아무도 듣고 안해주냐고 왜방 <웃음> 아 인스타에서 오늘 하루종일 그 노래가 선생님 목소리를 맴돌겠어요 <웃음> 라고 하셨어요 아아아아아아아 여기에 바로 바로 여기에 여기 바로 넣어가지고 오일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 잘라가지고 옆에 클리어 젤로 한번 도포하고 난 다음에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넣고 난 다음 아니 한번 자르고 클리어 젤로 감싸준 다음에 오일을 집어넣을게요 내가 한 입을 쓰고 여기 넣겠네 여기 청소하고 갈거죠, 오늘? <웃음>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잘못 듣는 소리 맞으면 아프겠다 <웃음> <웃음> 어, 몸소리가 <웃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수을들으 <웃음> <웃음> 어, 너무 정... 뿌듯한 투척 주사기 때문에 방송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그럴 수도 있나? 의류? 아 의류란다 의류? 예, 정, 정면으로 보이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정면으로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웃음> 돈 막으신 거는 넌탑으로만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클리어젤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넌탑으로 한번 칠했습니다 넌탑으로만 그 투명 여기다가 넌탑으로만 하게되면 여기서 안떨어져요 돔 만드실때 젤리젤 전에는 아무것도 안하신건가요? 젤리젤부터 봤어요 라고 하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아,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졌죠 돔을? 그 다음에 돔에다가 젤리젤을 발랐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넌탑을 발랐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글리터를 넣었죠 오늘 다시 보기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응, 다시 보기 됩니다. 뷰아켄은 풀 버전과 하이라이트 버전 둘다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 하이라이트랑 풀 버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다시 보기 하고 싶으면 빨리 대꾸해줘요. <웃음> <웃음> 어, 뭐 아무도 안해줘 아니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아, 아 몇번인지 아, 세기라고 요녀이해줬어아 <웃음> <웃음> 알림에 가려져서 알림 찌르는 거 같다고 <웃음> <웃음> 아니요 스마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요 가사가 인트리언니 이거지 아니? 인트리안니 엔트리 안나. 그다음에. 아, 아니, 계속 반복이잖아요. <웃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웃음> 그 뒤에 <웃음> 가사 누구야? <모르겠어요? 웃음> 아니, 이런 가사 없어요. 이거 계속 있고요? 한글, 가사. 한글 가사는. 아니, 그 태연 이거 불렀어 그래서 이거 부르는 건데. 그다음 가사 특히 싫어 이건데. <웃음> <웃음> 내말 듣기 싫.. 아니 내 노래가 듣기 싫어했어요 진짜 가사가 그거예요 듣기 싫.. 듣기 <웃음> 이... 싫대요 짱감동님이 <짱한> <웃음> 듣기, <싫어, 웃음> 듣기 싫어.. 이랬어요 <웃음> 가사가 이거라고요 참나 듣기 싫대 아니야 가사가 왜 이러지? 이게 그.. <웃음> 자 닦고 난 다음에 클리어 젤로 옆에 마감 처리 해줄게요 듣기 싫어. <웃음> 그래. 아니요 오해요. 이거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오일 때문에 들을 사연 좀 걱정되신다고. 아얘 같은 경우예요? <웃음> 삐졌어요? <웃음> 네. <웃음> 아니에요. 듣기 아니, 싫다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웃음> 얘 같은 경우에 사이에 메꿔놓은 클리어 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드릴로 다 빵꾸 뚫고 난 다음에 막리퍼로 떼주면 또얘 돈만 똑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붙일 때 보면 알겠지만, 얘가 파츠 붙이는 거랑 같아가지고, 음. 오일이 빵꾸 뚫리게끔 뚫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 얘를 여기 사이에 클리어 젤로 메꿔놓은 거여가지고, 여기를 그 파츠 제거 비트로 사이를 다 뚫어주면 되거든요 뚜껑 두께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뚜껑 두께 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주사기를 관통해야 되거든 응. 응. 주사기 일단 오일집어놓고난 다음에 좀 두껍게 해주든지 그거는 뒤에 가서 생각해주시고요 일단은 처음에 할 때는 얇게 해주세요 주사기 관통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이하비 네일님께서 인스타에서 그 뒤에 가사를 쭉 불러주고 계세요, 지금 <웃음> 나는 인스타 못 보는 걸... 왜 이렇게 줘봐 듣기 싫 듣기 싫다고? <웃음> 올려주신 게 듣기 싫어, 저리가 듣기 제발 싫어. 좀 나를 때버려도 <웃음> <웃음> 지금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은데 <웃음> 라고 <웃음> 올려주셨어요 하, 하, 하빈님? 하빈님이라고? 네, 마이 하빈이 하빈이님 제가 그렇게 행복을 방해했나요? <웃음> 제가 지금 행, 행복을 그렇게 방해하였나요 혹시? <웃음> 제가 듣기, 듣기 싫고 저리 가야하나요? <웃음> 가사가 그런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하긴 애님께서 가사가 그런거라고 <웃음> 얘기해주셨어요 또자 옆에 메꿔줄게요 응, 일단 테두리만 메꿔준다고 일단 했어요. 일단 테두리만 메꿔줬습니다. 이 왕국이니까, 뷰리쌤 하고 싶은대로하세요라고 아, <웃음> 시 <다시> 신나셨네요 <웃음> 아, 아, 게 아, 라 자리가 눈이 젤리 땡기신다고 자, 넣자 언니 이거 넣는데 살안, 이거 살살살 살살 돌려가면서 뚫으면 돼요? 살안에 오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생각 <웃음> 그래서 루나쌤한테 루나쌤 핏줄 하나만 빌려주면 안 돼요 <웃음> 오일 한 번만 넣어볼게 이것 봐 이렇게 너무 두껍게 하면 뚜키가 힘들어요 그래서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좋아요 세게 못하겠어 오! 됐다 볼에 컬러 입힐 때는 몰드 바르고 안쪽에 바, 바르나요?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볼에 컬러 바를 때 몰드 만들고 안쪽에 바르나요? 라고 물으셨어요아 이거 볼이요? 불 응. 볼때기 저 그거 뭐지? 볼터치 할,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볼터치 하고 싶어져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볼터치 했어요 시럽 컬러로 음... 그러니까 시럽 컬러로 하니까 어차피 비치는 거여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오토볼 어. 원래 할 생각이 없었어.. 아왜 꺼냈을까? 자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주사기로 뭘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일 넣고 있어요 네, 오일을 넣고 계시는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넣었니? 오일로 뚫고 넣으면 구멍이 너무 커져서 안 돼요? 네. 오일이 부족했어요. 오일을 꽉 채우나요? 아니면 공간을 좀 남기나요? 공간을 남겨주셔야 돼요. 왜요? 이따가 깬게요 이게 돌리면서 빼보는거 <빼본> 같아요 <웃음> <웃음> 아나 진짜 주석이 찢겨 아 제발 왜 그러는 거지? 뭐가 문제야? <웃음> 어, 맞아요, 윤진님. 공기 빠져나가고 그에서 오일 들어가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오일이 천천히 들어가요. 아니, 이거좀 고쳐줘봐요. 인스타에서 전용 오일이 따로 있나요? 라고 얘기해주세 아니요, 그냥 투명 오일 써주시면 돼요. 이걸로 할까? 고 어? 핀셋? 핀셋? 응 그래서 핀셋으로 쑤시고 있어요 언니 손 조심해 <웃음> 안.. 안돼안 안안 돼? <웃음> 내가 할게 우리 그냥 오히려 이만큼만 해안 <웃음> 되죠 <웃음> <웃음> 안 돼요 주석이 망가졌나봐요 라고 <웃음> 아니야 주석이.. 어 어제까지 잘 썼단 말이에요 어. 앞에 뾰족한 걸로 밀어내면 뚫리지 않을까요? <웃음> 라 <라고. 웃음> 진짜 근데 그 핀셋으로 는 빵구.. 빵구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빵구 뚫리잖아요왜 <웃음> 그래? 아 진짜 아까 어떻게 했어? 주사기가 불량인가 보다구 아, 근데 잘 썼거든요 작년부터 너무 오래 써서 그런가 봐요 음. 이걸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시기야 그만 누나, 주석이 없어? 주문 다시 외워야 할것 같다고? 아, 누나, <웃음> 뭐 없네? 어떡하지? 우드스틱으로 해보라고 했어요. 우드스틱? <웃음> 우드스틱 없어. 한번좀해 <웃음> 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저 이거 넣고 싶어니뭐 <웃음> <웃음> 진짜 우당탕탕이야, 뷰앞에뭐 한시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안 들어가요. <웃음> <웃음> 그러네.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떡하죠? <웃음> 뒤에도 바꿔 앞을 후 불어보는 건데요? 그리 어, 여기다가 오일을 물 <웃음> 오일 있는 곳을 불어? 아, 맞아 오일 넣지. 응. <웃음> 내 입을 희생해. 네입 희생할게. 여러분 내가 입 희생할게요. 불어볼게. 그 아이를 보내주래요. <웃음> <웃음> 안녕 그래도 <나 왜? 웃음> 아후 해도 안될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올려 말해주셨어. <웃음> 나숨 터질 <슬프실> 것같아 아, <웃음> 가막혀서요 <안 웃음> 이쑤시개가 없어요. 아, 힘들어. 패킹이 망가지면 잘 안된대요 루나쌤 음. 어때요? 문하쌤 루나쌤도 없대요, 없대요. 응. 왜 없어? 루나쌤이 좀그렇던 <웃음> 아, 하.. 눈썹 너무 힘들어 귀리쌤 볼따고 터지네 <웃음> <웃음> 아 오히려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데? 어떡하지? 모자란 대로 그냥 해도 괜찮다고 아, uh, 제발, 제발, 제이이사 제발. 사망 선해해니다고 어. 보내주자며 지금 비리죄 너무 <웃음> 안쓰럽다고 <웃음> 그래 즐거웠다죄별 인사해주세요 즐거웠다 엄대도 쥐었잖아요 다 지금 비윗 토닥토닥 하는, 하는 방법 알려주셨으니 괜찮아요 <웃음> 여러분 주사기도 오래 쓰면 망한답니다 <웃음> 어제까지 되게 잘 썼는데 어제까지 알린이 되게 멋있, 멋있게 썼는데 더이상 힘들게 하 말고 편하게 보내줘요 라고 <웃음> 위에 마감 처리 해줄게요. 오일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클리어 젤로 한번 칠할게요. 빌샘 물지 마세요. 부르고 보내주세요. 목소리 <웃음> 자 A감독님의 편집 때문에 바닥에 넌다한 번만 더바줄게요 아까 <웃음> 발랐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때문에 한번더 발라달래요 네 이럴거면 그냥 저 1인 1인 유튜버 해도 될것 같아요 뭐 화면도 안 띄워지는데 제가 화면을 걷지요 <웃음> 자, 이것까지만 칠하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자, 다 했다. 제 탑플라스가 끝. 아직 안어요 자, 워터볼 다 했어요. 이제 스마일 이 얘는 스마일이었으니까 스마일 눈코그 아, 눈이랑 입 그리면 끝났죠. 네. 일 다시 할게요. 장사 <웃음> 팸이 주사기 사왔어요. 어 <웃음> 끝났는데 주사기 이제 사가면 어떡해. 어디서 사왔어요? 지하상가요? <웃음> 아, 이 인. 저 장청자 발표할게요. 지하상가요? 지하상가요 장청자 <웃음> 발표할게요. 네 당첨자 보이지도 않나요? 당첨자 보이나요?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아따 당첨자는 라미네 언아 아따 당첨자는 쫑 이백님이시고요 출첵은 라미네 언더바 다이어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내신 분은 서연쌤 뷰리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출첵과 아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눈, 코에 그릴게요. 눈이랑 그릴게요. 원래 여기서 이제 워터볼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저처럼 스마일에서 눈이랑 입 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샌딩 하시고, 만약에 탑안 바르고 클리어 젤만 한 상태에서 눈이랑 입 그려주시면 되세요 턱 바르기 전에 인트리 안나 이쪽도 맞춰서 하트. 들 어디 가요? 어디 안가 이제 안 가요? 가요. 왜냐 나 뜨고 가요? 아니요 물한잔 마시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가지고. 이거 색 뭐예요? 지금요? 배시 R 0 3이요 오늘 근데 배시 칼라 진짜 많이 들고 왔는데 오늘 진짜 워터볼만 만들다가 가네. 나 오늘 베시컬러 진짜 많이 들거같는데 인스타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방송상에 송출이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가 잠시 끊겼는데 지금 다시 유튜브가 방송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오셔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쪽에 아, 스타에서 베시 노란 발색 궁금해요라고 해주셨어요. 응, 음, 노란색 보여드릴게요. 바나바나로 보여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나바나? 나 들고 왔나? 바나바나 제가 볼게요. 아, 있어, 있어. 와이 공사 있어. 바나바나 있군요. 음. 글리터 제품도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글리터 제품은 제가 안 들고 왔어요. 어떤 글리터 제품을 얘기하시는 거, 베시 글리터 얘기하시는 걸까요? 베시 음, 글리터, 베시 글리터는 제가 오늘 사용 제품에 안 걸어가지고 없네요. 나봐 놓. 됐나요? 꽃. 아 글리터 보라네 제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네 글리터. 감사다 모르겠지만 오늘은 태연 네일 커버 아틀리입니다. 커버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태연 커버 네일 아틀랍니다. <웃음> 아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의 배씨에서 오셨어니다 아, 아 배씨에서 오셨구나. <웃음> 배씨에서 오셨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는 거아시면 <웃음> <웃음> <웃음> 자 반나 반나 발색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 위에 워터볼 붙여야겠다. 자 이렇게 했고요. 같아요. 그 이모지에 나오는 음. 이모티콘 지금 바르는 컬러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탑? 지금은 탑입니다 탑 여기 노란빛을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음. 아니면 카톡을 쓰 배씨를 쓰느라 혹시 바나바나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컬러는 바나바나이고요. 아 배씨도 할인 적용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배씨 제가 사용 컬러가 진짜 한열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이, 이 하트를 배씨 컬러로 다 했거든요. 음저이 음. 분홍 분홍이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분홍 분홍이 사춘기 분홍. 사춘기 분홍. 이거 있고 허금의 핑크도 썼고 이렇게도 썼. 배시는 이름이 다다 다 독특하잖아요. 음. 사춘기 분홍. 맞죠? 뭐저 이름이 뿌뿌 뭐였죠? 뿌 뿌. 뿌, 뿌. 아니. 이름이 뭐였죠? 사충이 문어? 로야로아욜로아 <웃음> <웃음> 욜로. <웃음> 아, 욜로한테 뽑으라고 하는 거 이름이 기억안나 DM이 뭐 들어갔던 것 같아가지고. <웃음> <감히 오시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 같아가지고 이게이지 죄송해요 스톤제 고 다음에 어. 뒤에 깜짝하셨네 깜딱 네. 사용컬러가 바나바나인가요? 상콤 노랑인가요? 물어보셨어요 바나바나입니다 망고망고 궁금하다고 망고망고 안 들고 왔어요 <웃음> <웃음> 망고망고 하려면 루나쌤이 들고 와줘야해요 루나쌤 망고망고 부탁해요 <웃음> <웃음> 무슨 말해요 <말투예요? 웃음> 망고망고 부탁해요 망고망고 아 부탁해요 누나쌤이 제 말이 안 들리나봐요 자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여기 가에는 다 칠해주면 되거든요 테두리를 메꿔줘야해요 루나쌤이 올 때까지 그러면 제가 한번 메꾸고 있어보죠 피리쌤 눈썹 긁었다 왜왜왜 왜, 왜. 눈썹 왜요 저기 나 눈썹 긁어 몰드는 뭔가요? 라고 물어봐주셨어요 저희 열로님이 댓글에 몰드 올려주실 거예요 몰드, 내 스케치에 도움입니다 아, 손톱에 갈색 꼈어 아, 맞네 똑똑해 세상에, 눈썹이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 음. <웃음> 똑똑해. 우리 이렇게 아트하는 사람들은 눈썹이가 좋아야. 이렇게 메꿔주고 루나쌤 망고망고 응 나중에 지금 바른 픽소만 제거하면 되는 건가요? 픽소를 이제 뚫음으로써 막니퍼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음. 오셨네요 루나쌤 루나쌤 어 루나쌤이야 으흐 <웃음> <웃음> 없나봐 봐나나봐봐자망망망문 열리는 순간 흐흐 냄새가 났다고 흐흐흐흐으흐이흐이으이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감 a m 글쎄오 텐션 낮아서오 어, 텐션 낮았다고 하죠? 집사님이 조는 동안 난리 났을걸요? 인정하시는 분 다들 아까 난리 났다 아까 잠깐 유튜브가 꺼졌을 때 폭주했을걸요 저? 응. 오늘 또한건 했다 <웃음> 뷰리는 역시 조용한 날이 없다 유학행은 역시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한다. 아아아아아 그래서 주사기를 하나 누나쌤이 사왔지 뭐야 그럼 뭐해 아태가 끝나버렸는걸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의 피아킹 인기. 끝 할머니 I'm a new punch. You're learning how many y 왜 u punch crooked to other w o m 이 n w h e r 이거 r e you? How many you punch 그래 되게 좀 조금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야, 오히려 그러니까 공기방울 조금만 남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잖아? 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겹찌겹찌 아까 제가 모르고 폭주했는데 인스타가 킨 줄도 모르고 폭주했다가 짱 <웃음> 감독님이 인스타 켜져있어 이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웃음> 뷰리는 예쁜 말 써야지 이래가지고 <웃음> 자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뷰어케. 태양, 커버네일 아트 였습니다 아 커버네일 아트라고할수 있는 건 아, 리쌤의높 아, 이냐고 <웃음> 아, 아 듣기 싫 아, 저리 가 뒤에 오팔 프리즘은 어떤 아이예요? 라고 물어보셨을요아그거니까 이걸 아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아쿠아 축광이라고 해서 저번주 방송에도 썼었는데 아쿠아 아이고 아쿠아 볼 뒷면에 바닥 깔때 뒤에다가 얘를 바르려고 했거든요 얇게? 그러면 얘가 야광으로 빛날 거 아니야 음 응,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해버렸지 뭐야 여러분들은 야광으로 빛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린이처럼 캐릭터 같은 거할 때도 얘만 빛나게, 캐릭터만 빛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닥에만 얘를 칠하면 돼요. 오늘 아따는 워터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아따는 태연 네일 하시거나 아니면 오일 하시면 되세요. <웃음> 뭐야,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웃음> 태연도 보면 이게 왜내 내일이지 할 영상이라고 <웃음> <웃음>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 그러면 오늘의 아트 끝 네, 오늘, 오늘도 방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랭. 자 이렇게 오늘 태어 커버 네일 아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아따와 추첵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다음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